아, 너 하고 있는데 나 주워먹어도 되냐? 아 인기투표 해 음. 인기투표 합시다 저희 둘 중에 저희 둘이 진짜 친구예요. 이쁘다 와. 어, 진짜 이뻐 저희 둘이 친구인데 저희 다, 이... 다 이쁘다 어. 딱 하나 둘셋 하면 손가락으로 자기 이상형 뽑는 거 오케이 둘 중에 누가 마음에 드는지 이렇게 하나 하나 둘셋 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나마 오케이. 고, 본인 국적에서 우리나라보면 은 사람 같지 않겠지만 그렇지, 그렇지. 그나마 한국에서 봤을 때 어. 그나마 둘이 뽑자면 c 이스 i c e 자, 어, c h 하나, okay. 둘, 셋, 땅, 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같이. 둘, 셋! 오케이, 너 저리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좀 잘하지. 아, 음. 아, 같이 놀고 싶다. 어, 같이, 같이 맥주? 오케이! 오 오호. 여기 같이 맥주 한 잔? 콜? 너뭐아는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네 냄새 맡지 어? 마라 아니 왜흥킁대지마 <목소리> <목소리> 진짜 이쁘다 <목소리> 와 너무 이쁜데? 응 렛츠고?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야 새야 야 그걸 요걸, 이걸 가다가 <목소리> 야, 금세 맞네 야 그러면은 여기로 오고 카메라 찍고 나는 이대일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좀 해줘 이대일로도 놀수 있다 아 너는 이렇게 혼자 아 그러면 같이 놀까 아니면은 찢어질까 우리 같이 놀까 아니면 따로 따로 놀까 따로 따로 어떻게? 따로 따로 <웃음> 어떻게? 너네 둘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너다 no. No? No. Yeah. 같이 오케이 yep. 예야다 okay, yeah. 같이 예야다 yeah. 같이 다 같이 놀자 오케이 okay, 어디 갈까? 뭐 좋아요? 맥주 아니면 뭐 어떤 거? 나 맥주 싫어요 맥주, 나 맥주 싫어요 어, 그러면 양주 오케이 okay. 뭐야 위스키 아버지 아빠 진짜 아, 감미결였어요 <웃음> 위 위스키 존대기워 같이 나가자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야, 야. 가자 야 봤대 오늘 여기야 어 여기 여기야 아 잡았어 아, 여기야 기야난 어. 아, 무조건 아, 여기야 여기가. 일단, 여기 일단, 여기 야 위스키면 밀크 밀크나 보 가야지 밀크지 치에가 밀크 밀크 밀크 스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오케이. 네 처음 듣다 런하지 않아요 런하지 않습니다 런하지 않아요 런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안좋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아구마 아왜 이렇게 잘해? 똑똑해 어? 똑똑해 너가 똑똑하다고? 네 어. <웃음> 어떤 부분에서 똑똑해? 어, 완전 이 공부 잘했어? 아니요. 고등학교 왔어요? 졸업 안 했어요. 약간 이다도시 아세요? 이다도시 알아? <웃음> 뭐야? 이다도시? 이다 이다도시? 어. 아니 몰라요. 크리스티나? 하세요 어. 수아. 크리스티나. 아니 아니야. 왜면 지금 목이 갑시다. 아파요. 지금 목이 네. 아파서 몰래 목소리 고거 아니야. <웃음> 아, <배웠어요? 웃음> 몇몇살이었 네? 지금? 나? 음. 숨만 안 세려. 숨만 안 싸. 그 여기 뭐야? 얼마나 됐는데 온 지? 1년. 1년? 야 근데 1년 치고는 다 알아 듣는다. 네. 어, 한국말 중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문법. 문법. 아. 어 한자, 한중국 단어 어려워요. 이, 이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한말밖에. 나 오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야, 알아들어? 아, 대체 무슨 말인데? I w a n n a be with you tonight. 오케이. Oh, 예스? Okay. Yes? no. no. no. no. 오케이. Okay. bye. see you next time. 아. 근데 일단 일단 뭐 일단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결정하자고. 뭐, 그 다음에서 결정하자고. 뭐그 지금 뭐 그렇게 뭐 거절하면 너무 좀 불편해. <웃음> 단호하네. 너무 감사합니다. 스물 살이면 어리다. 한국에 와서 그러면 지금 아예 살고 있는가? 아예 뭐야? 아예 여기 지금 한국에서 이제 살아? 네. 네? 네. 아, 귀여워. 아, 제일 어, 귀엽네. 아, 그러면 한국, 남자... 뭐 한국, 한국 남자 좋아해요? 네.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해요? 착한 남자. 착한 남자. 있습민 공유. 공유. 공유. 공유. 너무 그냥 얼굴 착한 애 좋아하는구나. 응? 빠구나. 공유. 공유 맞지? 도깨비 도깨비? 도깨비. 노노노. No, no, no, no. no. 부산행. 부산에 야 부산에가 썸비 와야다와마다 오마이갓 오케이 알라이 오케이 공유 좋지 오카톡오카톡옙응안돼 어, <웃음> 어, yep. 비밀 비밀이야? 비밀 왜? 시크릿? 시크릿? 너, 너, 왜? 너 남자친구 있지? 없어요 아직 썸 있지 썸 메이비 <웃음> <웃음> 비밀 뭐 아, 아마도라는 거 아니야 메이비는? 있다는 거 아니야? 나랑도 친구하면안 돼? 렌 프렌? e n d What is your name? a m s u m h e l l What is your n song, song, your your song. a Emma. Emma? 어, 한국, Emma? Emma? 어. 한국 이름? 한국 이름? n a y u a u n y n u n a y n a y u n n a a a a a 뭐, 뭐라, 왜, 뭐라? 뭐, 왜, 어, 뭐? 이, 이 친구들 분 한국말 좀잘 못하시, 못하시. <웃음> 어, 이 친구가 제일 한국말 잘 알아보네. 게나 굿나! 굿나! 어. <웃음> 이 다섯이 <단어시 웃음> 느낌이야. <웃음> 어. 약간 친구들 약간 장고 때리는 네. 느낌인가? 어, 왜, 왜? 그러니까 왜. 고 아니면 고? 노, 고. 일단 가, 어. 친구는 피곤해요. 아, 친구는 피곤해요. 피곤해요. 누가 피곤해요? 어, <웃음> 짠! 아, 안 피곤해요. <웃음> 너는 안 피곤하고? 아좀 아, 많이 먹. 나도 아. 술 매일 먹어요 맛있다. 이거는 퇴짜야. 근데 일단은 어. 아니야 이제 어. 아, 갈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요. 여기 왜. 바로 앞인데 술. 위스. 아. 미스... 어나 아. 원래 이게 말할 시간을 주면 안돼 내가 빨로미 빨로미.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름. 어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 알아요 어. 누구세요. 세아 남순. 어. 세아 남순. 어. 세아 남순. 어. 세야, <웃음> 남순. 세야, 남순. 세야, 어. 남숙 남숙 말고 남숙이는 음. 여기 채팅치는 <웃음> 남숙이 <우리 웃음> 남순 남순 응. 남순 어어저프렌어 응. 응. 어, 어, 카톡 어,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귓속말로 해도 돼 여기서 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어. 응. 어. 어. 어. 둘이 주고받았어 렛츠고? 안돼안돼안돼 이미 끝났어 야안돼 번호 받고 다음에 러시아 게스트 옆에 땡겨 다 알아들었어요, 아, 아, 새끼야 카톡, 카톡, 카톡, 아, 우리 카톡, 카톡. 어, 나 카톡 없는데, 연락처. 나는, 연락처. 난 카톡 없데 연락처, 폰 넘버. 연락처. 어, 오케이, 폰폰 넘버 오케이 넘버. 오케이, 오케이, 핸드폰, 핸드폰. 아, 아니 근데 지금 핸드폰 소리 어, 지금 어, 번호가 없어. 응? 네. 핸드폰 소리 지 옛날 거있고 있어. 근데 핸드폰 번호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확인, 어, 확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목이 아파요? 왜이으냐내 목소리 원래 이거 아니야? 아 엄청 아, 예쁜 목소리. 오케이. 어. 오케이. 원래 예쁜 목소리 같아. 원래 어. 예쁜 목소리. 넘버 넘버. 자유 노래 할수 있어요, 많이. 음, 이봐, 큰 아랫 반디풀을 그더 예쁘게. 너내 스타일이야? 어, 내 스타일.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마이 번호. 월요일 월요일부터 오케이. 어. 장. 아가까웠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카카오톡, 오케이. 와, 진짜 이쁘다. 넘사다, 진짜, 외국인은. 아, 카카오톡? 모델, 모델 같아, 모델. 모델? 어, 모델이야, 모델? 앞때. 모델? 굿. 어, 진짜 싸워. 되게, 와, 이쁘다. 머리 길면, 머리, 솔직히 머리 이렇게 헤어가, 롱, 롱 헤어면은 제일 이쁠 것 같아. 제일 이쁠 것 같아. 제일 이쁠 것 같아. 봤어요. 어, 뷰리풀 아, 어, 좋다. 아 좋다 오늘 여기 여기서 놀아야지 아, 오늘 그냥 끝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 여기서 된다, 오늘 딱 마무리돼. 아카 지금 내가 친구한테.